등록해주세요. 거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발라드의 여왕, R&B의 여제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조금 과장해서 우주 스타급이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언제나 청중의 귀를 호강시키는 거미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조정석과 열애설이 터졌을 때 조정석과 함께 하는 달콤한 주엣곡을 상상하는 이들이 많을 만큼 조정석 또한 노래에 소질이 있다고 한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거미 프로필 거미 본명 박지연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 1981년 거미 생일 4월 8일 거미 나이 37세 거미 고향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울보리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거미 남자친구 조정석 어머니 장숙정 이남 일녀중 막내 지금 보이스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미 학력 이수 초등학교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출신학교 사문여자중학교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세화여자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학학사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데뷔 2003년 1집 앨범 라이크 like m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CJS 엔터테인먼트 등록해주세요. 수상 2017 제26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오스트 외 8건 거미 키 164cm B형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미의 예명이 궁금하실 거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명의 유래는 거미라는 동물이 지닌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특징처럼 음악으로 모두를 빠뜨리고 중독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라 지었다고 한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가수 거미 본인은 진짜 거미를 싫어한다고 모 예능 토크쇼에서 이야기하며 반전 귀여움을 샀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대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한자의 뜻이라고도 한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가수 거미는 가창력은 물론 음역 또한 넓은데 특히 점력대가 발달되어 있으며 고음역대도 3옥타브 솔샵시까지는 수월하게 지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환각과 언프리티 랩스타 피처링에서 거미의 고음역대를 감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이 영현, 박장현과 함께 한국 10대 여가수 안에 드는 보컬리스트를 꼽을 때꼭 들어가는 가수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희미해진 기억이겠지만, 거미는 원래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이 이끄는 YG 엔터테인먼트 엔트와의 계약이 만료되며. 거미가 다른 소식 소라 옮길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YG 엔터테인먼트와의 끈끈한 인연으로 4년 재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방송에 진출하기 전에 나우 우리 흑인 음악 창작 동호회인 S&P에서 알게 된 가수 희성을 트레이닝시켰다고 한다니 거미의 가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2003년 정규 1집 라이크 like 데으로 데뷔하였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이후 많은 분들에게 기억될 그대 돌아오면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등 히트곡을 내며 이름을 알렸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거미는 데뷔 두달 만에 성대결절 진단을 받아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1년간의 재활치료 후 정규 2집을 발매하며 돌아온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때 기억상실이라는 곡으로 SBS 인기가요에서 처음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이후 3집과 4집을 발매하는데 4집에 실린 미안해요라는 곡 역시 무넷 카운트다운 1위를 차지한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조정석 프로필 출생 1980년 12월 26일 조정석 나이 38세 고향 서울특별시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본관 참명 조씨 조정석 여자친구 거미 가족 사남매중 막내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석 키 175cm, 몸무게 65kg, 혈액형 AB형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성좌 12G 염소자리, 원숭이띠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텍스트입니다. 조정석 학력 방화초등학교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출신학교 방화중학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공항고등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데뷔 2004년 뮤지컬 후두까기 인형 소속 사문화 창고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종교개신교수상 2016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로맨틱 코미디 부문 외 17건 겸력2 0 1 7년도 홍보대사의 한건 사이트 조정석 트위터 팬카페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거미는 또한 언플러그드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으며 언플러그 앨범답게 힘이 덜 들어가서 듣기에 좀더 편하다는 평을 들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최근 중국판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며 황치열과 나란히 듀엣하는 모습으로 아시아에 목소리를 수출한 겁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물론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건 한국판이 먼저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거미는 2011년 11월 6일 나는 가수다. 방영분에서 2위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동시기의 프로의 명곡 2에 출연하기 시작한 회상에 비해 좋은 결과가 된 셈이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2013년 YG와 계약이 종료되었다. 등록해주세요. 이때는 YG에 머물러주길 바라는 팬들이 많았으나 결국 10월 CJS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며 오랜 세월 함께하던 YG를 떠게 된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또 검은 김재준과 인연이 깊.